네이버 지식인에서 저에게 오는 가장 많은 문의가 브랜드 정가품 판별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활동하는 시계 기금속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는 브랜드는 바로 롤렉스인데요 내가 이거 분해할 수 있고 막 분해할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뭐 확실하면서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분들은 그러질 못하죠 저도 뭐 시계를 좋아하긴 하지만 전문적 지식은 없기 때문에 1대1로 개별 질문이 엄청 많은데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인 수준의 기본 지식과 사진 정도로도 확인이 가능한 로렉스 정가품 구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이얼 로렉스는 시계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다이얼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면부 인쇄 품질을 보면 정가품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롤렉스 텍스트는 그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폰트라서 가품은 하나하나 라운 라인을 따서 프린트를 하는데 이게 인쇄 퀄리티가 아무래도 정품과 가품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쉬운 거로는 롤렉스 폰트의 크기라던가 뭐 간격이라던가 형태가 아예 다른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크라운의 인쇄 품질이라던가 로렉스 하단의 얇은 굵기로 인쇄가 되는 문구들이 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시방향 사이클롭스가 있다면 날짜창도 보일 텐데요 이 날짜창의 숫자도 자체 개발 폰트입니다 그래서 날짜창의 숫자의 형태로도 정가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크라운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가 로렉스 크라운의 형태입니다 로렉스 크라운은 단순한 평면이 아닙니다 정품은 크라운이 필렛이 되어 있어서 실제 확대경으로 보면 모서리 부분이 전부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정품 크라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얇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가품은 굵으면서 투박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의 크라운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게 평평하고 투박하면 가품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번째 인장 이거는 뭐 로렉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명품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고가 브랜드에 전부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어느 부위에 인장이 되어 있다면 그 인장이 찍힌 부위는 반드시 그 각인된 내용에 해당하는 소재여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그 롤렉스 콤비 제품인데 이게 케이스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이고 베젤하고 줄 중앙에 3선만 18K 소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텐 케이스에 18K라는 문구 찍혀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 콤비 케이스는 금이 아닌데 금인장이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모두 가품이라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도금 롤렉스는 대표적으로 도금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롤렉스에서 화이트는 스텐인지 화이트골드인지 플래티넘인지 일반인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옐로우나 핑크 컬러가 들어간 제품은 모두 18K 순도의 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절 벗겨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이 뭐 여기저기 벗겨짐이 보인다 그러면 제품은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각인 모든 로렉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종종 그 서브마리너 스트랩을 보면 가끔 이 사진처럼 무광 샌딩이 되어 있으면서 로렉스 각인 외곽 부분이 검게 탄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정품은 음각으로 파인 글자가 안쪽까지 광이 나면서 정교하고요 가품은 이게 레이저 마킹을 해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고열로 인해서 테두리가 탄 모습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은 뭐 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뭐 본인이 각자 갖고 있는 로렉스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뭐 위에 내용을 기준으로 차분히 한번 관찰해 보면 사실 웬만한 가품들은 걸러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제품들 중에 더 정교한 것들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이게 뭐 정가의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